소비가와 아이다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은 바로 이 안동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안동하면 떠오르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? 영월교 도산서원?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안동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안동의 히든스팟과 히든 포토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안동으로 찾아왔거든요. 그러면 저와 이 아이더와 함께 안동의 곳곳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Go! When spring is coming. 여기는 백운정 건너편에 있는 송숲길인데요. 여기가 왜 지금 한창 주목을 받느냐 하면 이 주변에 보이시는 벚꽃길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. 와, 지금 완전 봄이네요. 사실 이제 벚꽃이 올해 굉장히 빨리 피고 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떨어진 지역도 많은데요. 여기는... 아직까지도 이 막바지 벚꽃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예쁘게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정말 없다는 점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벚꽃을 즐기는 게 요즘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소나무가 엄청 울창하게 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이 약간 핑크 벚꽃의 조화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비군정 앞에 있는 송숲길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바로 병산서원입니다 이 뒤에 지금 풍경 보이세요? 와 너무 예쁘죠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병산서원은 특히 하늘에 예쁜 구름이 낀 날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. 한옥과 그 뒤에 산, 그리고 그 위에 걸려있는 구름들까지 조화가 너무나도 예쁜데요. 병산서원은 하회마을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인데 생각보다 방문객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병산서원 안으로 들어가면 더 기분 좋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. 서원 곳곳에 있는 꽃들과 또 앞에 펼쳐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은 병산서원에서 앉아서만 볼수 있는 진기한 장관입니다 아 그리고 이곳에는 백일홍이 피는 시기가 가장 예쁘니 꼭 참고하세요 병산서원의 숨은 포토존은 바로 이, 이 메인 건물 뒤에서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앞에 펼쳐진 풍경과 어우러져서 정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 어느 때 와도 이 아름다운 병산서원을 안동에 가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더 투루 방풍 자켓을 입고 왔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일교차 가큰 봄에는 이런 자켓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더 방풍 자켓이 너무 가벼워서 약간 지금 전 입은 느낌도 안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볍습니다. 또 약간 바람도 어느 정도 통풍이 돼서 시원할 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 이 봄에 정말 알맞은 옷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낙강 물길 공원입니다. 사실 여기는 저 바로 근처에 영월교가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영월교까지만 가시고 여기 안까지는 들어와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지금 분수가 나오면 훨씬 더 예쁜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분수가 나오지 않네요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영월교에서 약간 북적거리는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셨다면 그다음에는 이 낙강 물길공원까지 오셔서 아주 여유로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밀 히든스팟이 있거든요 낙강 물길공원의 히든스팟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는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밑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바로 이 숨겨진 포인트를 볼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누워서 쉴수 있고 또 여기 앞에 앉으면 와이 뷰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답답했던 마음이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. 저는 이 낙각 물기공원의 이 밑에도 좋고, 위에 가서 보시는 것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,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비밀 히든 스팟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제가 온 것은 부용대입니다. 사실 부용대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. 하지만 하이 마을, 저기 보이는 하하 마을을 받았다가, 부용대는 안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. 아저뒤 보이세요 지금 와 지금 이 하회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벚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부용대로 오시는 길은 주차장이 사실 여기서 한 5분만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올라오는 난이도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오시면 이 안동의 시그니처인 하회마을을 분명히 꼭 가시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멋진 부용대를꼭 오셔야 이 아름다운 하회마을과 안동의 풍경을 더 즐길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호비가와 아이더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바로 이 안동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벚꽃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병산서원 또 난강 물기공원과 마지막으로 부용대까지 이 안동의 곳곳을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볼때 안동은 아직까지도 봄의 느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동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은 참 아이더와 함께해서 덥지도 춥지도 않고 참 뽀송뽀송하고 즐거운 여행이었는데요 이 아이더와 함께한 이 안동 여행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안동으로 한번 봄을 느끼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